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중년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 전설적인 패션 아이콘, 그레이스 켈리, 오드리 헵번, 그리고 다이애나비 그 스타일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최근 그 복고풍의 그 트렌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에 그 디자이너들도 과거의 그 대중 스타들에게서 영감을 얻어서요. 다양한 스타일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과거의 그 트렌드와 지금의 트렌드를 비교를 할 때요 지금 이어도 아주 손색이 없는 클래식하고 오아하며 시크한 패션 때로는 섹시하고 사랑스러운 패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세 분의 패션을 저희가 살펴보고요 오늘날의 그 패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보고 또한 그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그레이스 켈리인데요 이 그레이스 켈리는요 이 패션에 대한 그 세련된 그 안목으로 고상하고 우아하고 또한 페미닌하고 엘레강스한 클래식 스타일 자신만의 그 스타일을 고수하며 여성적인 그 매력을 우아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할리우드 스타에서 모나코 왕비가 되어 제2의 인생을 살았고요. 에르메스 켈리백은 오늘날 클래식 아이템이 되었습니다. 그레이스 켈리가 스카프를 휘날리며 운전하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은 아직도 저희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. 이 켈리의 스타일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. 첫 번째는 도시적이고 섹시얼한 엘레건트 룩입니다. 1950년대의 그 A라인, H라인 그 실루엣으로 허리를 강조한 스타일과 무릎을 덮는 길이의 그 펜슬 스커트, 또는 텔러드 슈트, 플리츠 스커트와 같이 원피스의 그 도시적인 패션 스타일, 목이나 등 어깨 부분의 그 미묘한 그 성적 매력을 암시하는 브이넥 라인과 스윗하트넥크 라인, 어깨 부분을 노출하거나 레이스와 비치는 그 소재로 팔과 어깨를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의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패션하고는 어떻게 지금 다를까요? 지금 패션을 한번 보시면요 도시적인 엘레강트 룩과 섹슈얼 엘레강트 룩에 대한 지금의 패션 변화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이 다섯 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사진은 브이넥이고요 첫 번째는 A 라인 원피스의 허리를 벨트로 강조한 스타일입니다. 네 번째는 화이트 펜슬 스커트이고요. 다섯 번째는 A 라인 플레어 스커트에 벨트로 포인트를 준 코디 방법입니다. 이 1950년대의 그 스타일과 지금과의 패션 변화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첫 번째, 두 번째는 테일러드 슈트이고요세 번째는 부플린 스커트. 다섯 번째도 부풀린 스커트에 대한 디자인입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요즘 우리가 접하고 있는 80년대, 그 90년대 그 트렌드와 너무나 비슷하죠? 네, 두 번째는 럭셔리 캐주얼 룩입니다. 이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그 캐주얼의 우아함을 느끼게 해주는 룩으로 셔츠 블라우스와 폭의 좁은 바지, 벨트, 행커칩으로 이루어진 캐주얼 차림은 내추럴한 그 컬러의 클래식한 색채 조화와 그 상류층 감각의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패션은 어떨까요? 럭셔리 캐주얼 룩입니다 이번 사진들은요 현재 패션에 대한 사진들인데요 첫 번째는 셔츠 블라우스와 펜슬 스커트와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, 세 번째는 원피스의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네 번째, 다섯 번째는 폭이 좁은 팬츠입니다 즉이 패션은 10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진주입니다. 이 진주 장신구 모자와 장갑, 핸드백이 더해져서 그 캐리에 기품 있는 그 스타일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날에도 많은 중년분들이 다양한 옷차림에서 진주 목걸이를 포인트를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빨간 립스틱입니다. 이 켈리의 뒤로 넘긴 그 금발 외복 이미지는 차갑고 우아한 이미지로 당시 유행이었던 그 짙은 눈 화장을 따르지 않고요. 깔끔하게 정리된 그 눈썹과 자연스러운 그 화장을 즐겼으며 빨간 립스틱으로 차가운 금발 미인의 여성적인 매력을 강조하였습니다. 이 지금의 그 헤어스타일도요. 웨이브를 주는 그 스타일을 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오드리 헵번입니다. 이 오드리 헵번은요. 마르고 170의 그큰 키에 해맑은 큰 눈을 가졌고요. 발레를 통해 자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또한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영국의 배우이자 자선가였습니다. 한때 본인도 난민이었고 굶질인 경험이 있었지만 그들의 고통을 그냥 들 수가 없었던 그녀는요 영화 배우로서의 그 인생보다는 아프리카의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시의 의상으로 50년대와 60년대를 관통하는 사랑스러운 룩을 보여주었으며 이 헐리우드 황금시대의 영화와 패션의 아이콘으로 활동을 했고요.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되었기도 했습니다. 저희가 몇 개의 그 유명한 영화를 통해서 오드리 헵번의그 스타일을 분석하면요. 첫 번째는 바로 로마의 휴일입니다. 이 로마의 휴일에서 입었던 그 스커트와 셔츠, 궁전의 삶이 싫어 도망나온 그 공주와 신문 기자의 그 사랑을 그린 영화에서는요. 셔츠의 넓은 벨트로 허리 부분을 꽉 조인 플레어 스커트에 스트랩 플랫 슈즈를 스타일링한 그 모습과 짧은 앞머리 스타일과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는 모습이 오드리 해번의 스타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의 패션은요? 네 오드리 햇번의 로마의 휴일에서 나온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, 두 번째는 셔츠의 넓은 벨트로 허리 부분에 포인트를 준 사진들이고요 세 번째는 플레어 스커트, 네 번째는 원피스에재천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네 개의 사진은 오드리 햇번처럼 목에 스카프를 두른 현재 패션의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 사브리나에서 입었던 카플리 팬츠와 발레 플렉 슈즈입니다. 이두 명의 남자 중에 한 명의 남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그리 사브리나 이야기인데요. 이 블랙 티오와 카프리 팬츠를 통해서 몸매를 강조하였으며 발레 플렉 슈즈와 함께 전 세계 여성들에게 지금도 사랑받는 클래식 아이템입니다. 이 또한 그 보트넥 칵테일 드레스는요. 심플한 디자인으로 자신의 마른 몸매에 두드러진 쇠고를 가리며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패션은요 네, 이 사진들은 오디리 헵번의 사브리나 영화에서 나온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, 두 번째는 블랙티와의 코디고요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는 보트넥입니다 영국 왕세자비 매거는요 보트넥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트넥은 어깨가 넓은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는 티파니에서 아침입니다 한 여성이 신문 상승을 꿈꾸는 과정에서 진실한 사랑을 찾는 이야기인데요. 첫 장면의 오드레퍼는 리 헤어스타일과 긴 장갑, 그리고 캣아이 선글라스를 쓰고요. 몸에 꽉 맞는 품의 리틀 블랙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로 포인트를 준그 스타일은요. 빵과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하며 보석을 바라보는 여인에서 나옵니다. 이오드리헵번의이 모습은요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는 장면이며 지금도 패션업계에서 끊임없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진들은 오드리헵번의 티파니에서 아침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온 리틀 블랙 드레스에 대한 한 예인데요 현재의 그 몸에 꽉 맞는 스타일의 블랙 드레스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확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다이애나비입니다 이 다이애나비는요. 1981년도에 그 찰스 왕세자와 결혼해 영국인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영국의 왕세자비입니다. 이 한국에서는 흔히 저희가 그 다이애나비라고 부르며 80년대, 90년대의 그 패션 아이콘이라고 또 불러지기도 합니다. 우아면서도 클래식하고 심플한 색과 컨셉으로 자주 입었으며 화려하면서도 지적이고 클래식한 그 다이아나비 그 스타일은요. 첫 번째는 금발입니다. 다이아나비도 이 금발로 이 지적인 우아함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줬고요. 또한 두 번째는 원숄더 드레스입니다. 이 원숄더 드레스는 요즘도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. 액세서리와 클러치, 심플한 디자인에 블루빛 색깔만으로 그 섹시한 여성미를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있고요. 오늘날의 그 패션은 어떠한가요? 마찬가지로 원숄더 드레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바로 블루. 시그니처 룩인데 왕가의 그 권위를 나타내며 지금의 왕가도 이 블루 의상을 많이 입는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사진들은 다이아나비처럼 영국 왕실 분들은 모두 블루 컬러의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진주입니다. 이 다이아나비도 이그레스 켈리나 오드리헨 번처럼 진주를 선호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으며 뒤에 깊게 파인 그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와 코디한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 그렇다면 이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? 켈리는 요 그녀의 그 원대로 모나코 왕비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았지만 왕실 생활에 그 적응을 못해서 우울했고요 이 오드리에퍼는 제2의 결혼생활 그리고 다이애나비도 영국의 왕세자비였지만 그리 인생이 행복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할 때가 많고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내일은 다시 해가 뜨고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오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우리 함께 그 희망찬 날들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